우리 영상간증을 우리가 듣기 전에 잠깐, 우리 이번을 잠깐 제가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어제 또 8시간 연속 예배를 우리 기도의 집 주간으로 드렸는데 얼마나 예배가 깊고 뜨겁고 정말 이곳에 천상의 예배를 드린 것 같은 하늘의 예배를 드린 것 같은 그런 너무 감격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비합에, 우리 부산국제기도의 집에 많은 예배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 영상으로 간증하실이 청년은 우리가게온지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새벽 1시부터 월, 화, 수 일주일에 3일 새벽 1시에서 새벽 3시까지 혼자서 기도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나이트워치라고 그러는데 밤을 파수하는 혼자서 많은 두려움도 있을 텐데 월하수 일주일에 3일씩 2시간씩 1시에서 새벽 3시까지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박지연 자매입니다 우리 한번 그분의 삶의 잠깐 나눔을 영상으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날교회 청년이자 또 비합 파트타임 스텝으로 섬기고 있는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올 1월부터 재날교회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친구가 키퍼슨 스쿨을 듣는다고 박호정 목사님 강의할 때 한번 와봤었고 그 다음에 기도의 집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이제 검색해서 부산에 있는 걸 알고 한두 번 정도는 작년에 왔었던 것 같아요. 네 나이트워치는 밤에 밤을 에밤 파수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밤을 파수하라고 허락해 주신 자리인데 저 같은 경우는 현신적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두 시간 동안 그냥 찬양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음어 저는 사실 반주도 진짜 기본만 하고 노래도 어느 선 이상 안 올라가는 사람이라서 이런 기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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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배, 예배 자체가 소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것이 하나님이고 진짜 예수님 안에서의 그 기쁨과 그 승리에 대한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이렇게 북돋아지는 거죠 예배는 능력인 것 같아요 오늘 혹시 1부 예배 지연자매 왔습니까? 안, 안 보입니까, 혹시? 네, 그래요. 이브에 본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절씩 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첫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크게 어, 세 가지로 구분을 하면 첫째는 이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종말론 한번 따라 합시다 종말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독론 자, 또, 또 기독론 따라 기독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교회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는 종말론과 기독론 그리고 교회론 어, 이 계시록은 개인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교회에게 쓴 편지인 거죠 그래서 이계시록 전체를 보면 이세 가지 환상, 크게 세 가지 환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요한이 받은 환상이 요한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일곱 초 때에 가는 환상이에요 그 일곱 초 때에 가는 환상은 바로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일곱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그것이 환상으로 1장에서 3장까지 기록되어 있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4장에서 20장까지 나오는데 일곱 인,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 그리고 큰성 바벨론에 관한 환상이 계시록 4장에서 20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곱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 이름 심판, 큰성 바벨론에 관한 심판은 뭐냐 타락한 세상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요한 계시록 4장에서 20장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1장 22장은 거룩한 성새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이죠. 아 너무나 어, 그 환상이 어, 너무 감격스러운 환상이기도 한데 바로 새 예루살림이 뭐냐? 그것은 완성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완성된 교회. 그래서 세 번째 큰이 환상 거룩한 성새 예루살림의 환상은 교회된 환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읽게 되면 이 교회에 대한 참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이 메시지의 결론은 뭐냐? 결론인 비록 현실 세계에서는 현실 속에서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이 메시지가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자, 교회가 왜 이길까요? 교회에 힘센 사람이 있어서 이길까요? 똑똑한 사람이 이겨서 어, 있어서 교회가 이기는 걸까요? 아니죠. 교회가 왜 승리합니까? 교회가 왜 이깁니까? 바로 그 이유는 교회 주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이장일절 오늘 보면 이 절의 말씀 가차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 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그니신 이가 이르시되자 저기 보면 오른 손에 있는 뭘 붙잡고 있다고요? 일곱 별을 붙들고 있다. 그리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그니신다. 자 저기 보면 이 오른 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능력의 손. 근데 그 능력의 손이 일곱 별을 붙잡는다. 이 별은 당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목자, 요즘 말하면 주의 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붙잡고 있다라는 이 단어가 크라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크라테오는 어떤 한 부분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손에 딱 쥐면 꽉움켜쥐요 이게 안 흐르죠 이 동전 하나를 꽉움켜쥐 틈이 없이 꽉 움켜쥐고 있는 상태를 크라테오 여기 나오는 붙잡는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을 꽉 붙잡고 계신다 감싸고 계신다 그럼 왜 교회 지도자들을 감싸고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성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주의 종들을 꽉 붙잡아야 교회가 든든할 것이고 주의 종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에 능력이 있고 이래야 이 성도들이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먼저 꽉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 종들의 영적 상태가 바닥을 치게 되면 성도들 역시 신앙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일곱 교회 사자들 종들을 언제나 붙드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 주님이 주시는 선명한 메시지가 뭐냐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교회 종들을 주님이 붙드시기에 교회가 서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주관자는 목사도 아니고 장노도 아니고 권사, 집사도 아닙니다 교회를 주관하고 붙드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시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타락의 모든 출발은 다 이것을 망각하는 데서 오는 거죠 목사 지가 교회의 주인이 있냐 또 어떤 교회의 장로들이 주인이 있냐 이 행세를 하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 목회자들은 날마다 자각해야 됩니다 나는 그저 이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책을 맡고 있을 뿐이지 내 존재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이 목회를 하는 거지 늘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한 번씩 기도할 때 새날교회 타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늘 자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훈련을 자꾸 합니다 내 생각 속에 내가 이 교회 주인이 아니다 내가 이 교회 주관자가 아니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직책이 중요한 직책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내 존재 자체가 절대 중요하지 않다 교회에서는 주님 한 분만 중요하면 되고 주님 외에 다른 사람 누구도 중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아셨는지 제가 이 새날 교회 예전에 대해서 동북 교회죠 부임한지 20년이 되는 그런 주 제가 6월 마지막 주에 제가 부임한 것 같아요. 그걸 아시고 몇몇 성도님들이 이렇게 삼삼오 제게 식사 대접을 지난 주 중에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 어떤 칭찬, 격려를 또 많이 해주시곤 했어요. 근데 그런 격려와 칭찬을 받으면서 오늘 이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이번 주 설교해야 될 텐데 주님이 제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잘해서 20년 동안 새날교회에 있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거지 제잘난게 하나도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었다 교회의 종들을 붙들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 주관자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들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그 은혜라 아멘입니다 정말 동감입니다 주님이 붙들셨기 때문에 새날기로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절과 3절을 우리 다시 한번더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겨루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여러분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이단들로부터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에베소 교회는 부족함이 없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는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아 보였고 외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실상은 오늘 이 3절, 4절에 그러나 영어로 but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오질에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같이 겠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멘. 굉장히 무서운 경고죠. 엄청난 책망에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칭찬도 있고 격려도 있어요 음. 그리고는 엄중한 구질함도 있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돌직구를 날리십니다 어떻게 보면 칭찬과 격려보다 책망이 더 많은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 게시록은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인데 그런 게시록에 엄한 책망이 있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것은 진정한 격려는 잘못을 잘못이라고 취적해서 그것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지, 그저 눈 감아주고 얼버 뿌리는 채등 두드려주는 것이 진정한 격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책망 역시 사랑 가득한 격려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말랑말랑한 와서 성도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막 그런 쪽에만 치우쳐 있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될줄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격려는 엄중한 책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으로서 때로는 성도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도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악역을 맡아가지고 책망하고 꾸짖는 설교도 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인 나부터 늘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과 경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저도 언제나 설교할 때 되면 언제나 갈등들이 있습니다 하, 이걸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마음 상해하지는 않을까 성도들이 마음에 부담을 갖지 않을까 어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지우기도 하고 또 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좋은 설교는 아닌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이라는 이 부분에서 제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엄한 책망도 진정한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참으로 무서운 것은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건데 저는 이 소아시아 교회가 참 부러운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대부분 책망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저는 그 책망도 참 부러웠습니다 저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책망이라도 감격해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놈아 정신 차려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이렇게 혼내실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여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을 때 책망이 올때 여러분 그 책망의 소리라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니 책망의 소리 들릴 때더 행복해 하십시오 아하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구나 제게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말씀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언제나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에베소교회 책망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는 말씀인데 참 우리 에베소교회이 책망은 우리가 정말 종종 들어야 될 그런 책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 변했구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참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열심히 잘할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졌다가도 어느샌가 그 마음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무디 전체. 네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항상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잘 갖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앱에서 교회는 처음에는 굉장히 뜨거웠던 교임이 흘림이 없습니다 한때 뜨거웠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느 교회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랐고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으로 정말 뜨거웠는데 어느 순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다 열정적이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흐르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 열심의 강도가 느려지고 약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속도도 이제 막풀려지고 그러면서 점차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사실 한달두달 달 열심을 내고 1년 2년 누구나 다 열심을 낼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첫사랑 믿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강조해야 될 부분이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이 형식주의라는 이 부분을 제가 또좀 강조를 좀, 해, 좀 하고 싶습니다. 제게도 이 부분은 또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합시다. 형식주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지적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너희가 이제는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들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 식어버렸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아는 것이 많아지고 경험과 경륜이 쌓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익숙해져가지고 그만 시들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익숙해지는 것이 참 문제인데 익숙해지는 것이 성숙은 아닙니다. 익숙해지는 것하고 성숙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일반적으로 익숙해짐에 따라서 이 관록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로 여기지만 신앙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이 신앙의 관록을 자랑하면서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아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싸늘해지고 머리만 남는 것이죠 이때 고개를 드는 것이 신앙의 형식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여기와 있는데 마음은 형 비어있는 거죠 마음은 시들시들 하는 거죠 신앙의 형식주의가 찾아오면 어느 순간 영적 활기를 잃어버립니다 예전처럼 활동하긴 하는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뭘 해도 무듬듬하고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 내다 해보았다. 내다 그거 다 해봤다. 이런 어떤 표정을 짓는 거죠. 그러면서 상황과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제만 자꾸 늘어갑니다. 저도 자꾸 이제 이 목사의 역할을 자꾸 하다 보면 나뭐 교회 제목 뭐 사역이나 교회 토론하는 것 제가 빤하지 않겠습니까? 뭐 거의 모르는 거 없을 정도로 다 빠네요. 다 이제 알것 같아요. 교회 생활이 어떤 거고, 교회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고, 뭐 거의 제가 이제 한이3 0년 정도 목회를 해 보니까 제머릿 속에는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슬그머니 들어는게 자꾸 판단이에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왜 저렇게 해? 아저 사람 왜 저렇게? 해? 아니 안수 집사면서 왜 저렇게 하지? 자꾸 내 안에 판단하고 정죄만 자꾸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깜짝 놀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신앙의 관록 그래 20, 30년 목회를 그렇게 해봤으니까 관록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관록이 좋은 게 아닌 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내 심령이 황폐해져 가는 거죠 하 정말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거 정말 나는 가슴은 씻고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이 목사일 수 있겠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핵심은 사랑인데 가슴 속에 사랑의 불은 꺼져 있고 형식만 남아가지고 자꾸 남을 판단하는 그런 어떤 지도자가 된다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엄한 책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지도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무너져가는 이 신앙의 형식주의를 포착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자꾸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분이 개인적인 겁니다 영적 민감성이 자꾸 방언기도를 하고 계속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를 자꾸 할때 영적 민감성이 살아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어, 좀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아,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항상 깨어 있으려고 그러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려고 그러면 영적 민감성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영적 무딤 증세, 이것이 심화되면 우리가 이 신앙이 굳어지지 않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대한 기대감조차 없이 그냥 앉아있게 되는 것. 이게 영적 무딤 증세가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이 구원의 감격에 빠졌을 그때는 막 주일이 손꼽아 기다려졌고 정말 교회 가고 싶어 가지고 그리고 교회 앉아 있으면 내 영혼을 감사는 뭔가 이 은혜, 은혜가 정말 내 심령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그냥 무덤덤하고 그냥 내가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거고 예배 드리니까 예배하는 거고 이런 형식주의. 우리 이 신앙인들에게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이 주일 예배는 참으로 중요한데 이 주일 예배에 우리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이 주일 예배에 달려있다고 해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이내 안에 신겼을지 모를 이 형식주의 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1년 52주 12개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 지난주 또 예배 은혜를 받았지만 또 이번 주또 예배에 대한 기대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년 12개월 52주 동안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잃어버리지 않게 식상한 채로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 자신의 영혼에 켜진 빨간불을 빨리 알아차리고 여러분 이분을 대서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형식주의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누구냐? 나는 안심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교회 날마다 살다시피 하는 사람이 더 경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인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 깨어있고자 몸을 림치지 않으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이목사란 타이틀이 자기가 괜찮은 타이틀이 아닌 거죠 장로, 집사, 권사 자체가 그가 자기가 괜찮은 타이틀이 절대 아닌 거죠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것과 예배 드리는 이런 별개의 사안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 참석했다 아니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회 참석했다가 아니죠 기도에 참석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또 별개의 사안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깊은 기도 경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기도회라는 형식 안에 있기는 한데 예배라고 하는 이틀 안에 있기는 한데 내 영혼은 깡 마른 상태, 빈산 상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자, 기도자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한번 딱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저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생각하라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과 같아요. 영어로 remember. 주님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신앙의 문제는 건망증에서 비롯됩니다. 은혜에 대한 건망증, 용서에 대한 건망증, 축복에 대한 건망증, 영적 기억상실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너무 쉽게 빨리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있어요. 약한 200만 명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 바다를 육지 같이 걸었던 이 기적을 저들이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마침내 그들은 수백 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함을 얻었고 바다를 육지 같이 건너 자유와 평원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모세와 함께 찬양하고 춤을 추고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을 지나고 15장을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사흘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하자 원망과 불평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겪는 이 출애굽 사건은 겪었던 출애굽 사건은 사실 어려운 질병에서 회복됐거나 교통사고에서 살아난 정도가 아니죠.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같은 역사들이 그들 앞에 펼쳐진 셈인데 이 기적같은 일들을 기억하는 기간이 고작 사흘밖에 안되더라 사흘이 지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나 이렇게 투덜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성경이 왜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이것을 거울로 삼으라 우리 안에도 영적 근망증이 언제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적 근망 혹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사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나도 그 찬송이 실감나지도 않고 주님의 은혜가 실감나지도 않고 구원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바로 이것이 심각한 영적 근망증이죠. 당연히 기억력을 복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이 감사하다, t h a n k 이 단어가 think, 생각하다 이 단어가 거기서 이 h i n k 생각하다가 thank에서 나왔거든요 이 이게 감사하는 사람은 뭐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교류은 생각의 교류에서 나온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셀수 없이 많습니다 정말 내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다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내가 정말 오늘 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예배당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내가 가졌다니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감사할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지난주에 어, 김동호 목사님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목사님 많이 존경합니다 지금 은퇴하셔가지고그 유튜브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하죠 근데 이, 이 목사님이 지난해에 폐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두 번이나 항암 치료를 이제 받으시고 얼굴이 지금도 유튜브 방송을 초췌해진 채로 그렇게 방송을 하시는데 이분이 지난 지 주간인가 C B에서 김현정 뉴스소에 출연했어요. 그 C B에서 김현정 뉴스소는 어, 굉장히 그 시사 뉴스에서 아주 어, 유명한 그런 코너입니다. 그곳에. 목사님이 출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야좀 특별하다 싶어가지고 그 뉴스를 제가 곰곰이 봤는데 자신의 폐암 두 병에 관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목사님이 항암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두벌이나 졸도해버렸대요 그러면서도 이 목사님이 지난 해가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두벌이나 졸도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졸도 어, 항암 치료를 받던 지난 해가 최고로 행복했고 지난 해가 내 전성기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암이라는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니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게 있더래요 그러니까 김영정 앵커가 큰 병을 사람이 앓고 나면 세상이 다시 보인다는데 삶이 다시 보인다고 하던데 목사님 인생이 뭡니까? 뭐가 어, 잘 사는 삶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돈 많은 사람을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나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부자지 그 사람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두고 봐야 알지요 다른 걸 봐야 하는데 이 죽을 병에 걸리고 보니까 다시 보이는 게 뭔가 하면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게 돈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돈 있으면 뭘 해요? 먹지를 못하는데 돈 안만 보면 뭐해요? 잠도 못 자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도 못 먹어서 빅빅 쓰러지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가 아니라 정말로 기도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좀 먹게 해주세요 제가 잠을 못 자니까 하나님 앞에 짜증을 부렸죠 하나님 사랑하시면 잠 주신다면서요 나 사랑 안 하세요? 잠좀 자게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먹거든요 지금 제가 잠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 먹고 잠잘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데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밥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다는 것조차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그런 것들을 깨닫고 난 해가 작년이었다. 암 걸리고 죽을 뻔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나게 깨달아진 그 해가 목사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였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참 마음에 의미로 와닿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토록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오늘이 어제 돌아가신 분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 싶은 우리 분들이 우리 지금 성도들 코로나 이렇게 계세요 요양병원 이분에 계시는 우리 아, 우리 성도님들은 제게 이부 예배 마치면 그 김자야 집사님분 제한테 톡을 보, 보이스 톡을 해요. 제가 못 받아요. 그 뭔가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병원 가다 보니까 절대 못 나가게 한대. 그래서 그 영상을 좀 올려달라고. 자한테 계속 외주마다 턱을 나 영상 보고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그 정말 못 드려도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은혜고 감사로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만큼 정말 축복과 놀란 은혜 와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수없이 죄 짓고 살잖아요 마음으로 짓고 일술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지금도 수없이 죄를 짓고 또 짓는데도 하나님이 구원을 거두고 가시지 않고 있잖아요 나의 연약함보다 더큰 은혜가 나를 덮으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배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기도가 뭡니까? 주님과 나누는 사랑의 접촉점인 거죠 헌신이 뭡니까? 사랑하는 분에 대한 열정의 표현인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시시한 게 아니다 이 무덤덤하게 해서는 불가능한 것이 신앙생활이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무덤덤하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활기를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너 변했구나 너 너무 달라졌구나 이런 책망의 소리를 들지 않도록 찬송과 한절을 불러도 심령이 감동될 수 있도록 자신의 영혼을 감사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이만한 역사가 여러분 매 순간 체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미지근한 신앙을 품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불이 붙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열정을 식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님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때문에 아니죠 불편하게는 해도 코로나도 이 마스크도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에 불을 계속 붙여 나가야 될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그런 축하와 격려를 받으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도둑이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도둑놈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지난 2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 새날교회와 성도들 을 향한 제 마음의 불과 사랑의 열정이 도둑질당하지 않도록 도둑맞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주여 제 마음이 도둑맞지 않도록 주님 제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첫 사랑이 지금 사랑이고 지금 사랑이 끝사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뭐사역을 잘했어요 또 이런 게 했어요 저는 소리보다 우리 목사님 첫사랑이 지금 사랑이고 지금 사랑이 끝사랑이고 한결같았어요 그 열정이 한결같았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 그것이 한결같았어요 저는 이 칭찬이 제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를 위해서도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도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으로 정말 기분 따라 변하고, 형편 따라 변하고, 사람 따라 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추권합니다. 추권합니다. 예.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세요. 마음을 잘 지켜서서, 우리 마음에 도둑질 당하는 것, 이것이 진짜 도둑이죠. 뭐, 물건 뭐, 조금 뭐, 훔쳐가는 것, 그건 별것 아니에요. 그거는 좀 손해봤다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구입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너 변했구나. 너 달라졌네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정말 도둑질 당한 영혼이거든요 도둑질 당한 심령이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붙들고 애통해 할줄 알아야 되고 주님 제 마음에 도둑을 맞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 마음을 간수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지켜내겠습니다 내 신앙을 지켜내겠습니다 어디서 불이 꺼졌는지 어디서 도둑놈이 들어왔는지 들어왔는지 여러분 잘 살펴가지고 우리 생활성도들이 정말 편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향한 첫사랑이 지금 사랑이요 지금 사랑이 그사랑이게 하여 주옵소서 한결같은 사랑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제 마음을 지켜달라고 시원 한번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언제나